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if 함수를 잘 쓰는 사람은 드물어요 if 함수를 잘 쓴다는 거는 거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랑 같아요 자, 기본 예제 기본 함수라는 탭을 열어서요 두 번째 사층에서 기본 함수에 보면 지금 여기에 교재에 있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 이상 무엇보다 크면 평균 이상 아니면 평균 미만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걸 카피해서 밑에다 붙인 건데 자. 이 수식을 보시면 i2에 있는 어떤 숫자가 i2에 있는 숫자가 i17에 있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평균값이에요. i17이 뭐냐? i17에 있는 161호라는 이 숫자가 뭐냐면 이 13개 신라면부터 참깨라면까지 13개 라면 월 판매량들의 전체 평균이에요. 161호. 자, 그러면 어떤 라면들은 상위에 있는 라면들은 평균값보다 크죠? 판매량이 그때 나머지 애들은 평균 미만인 거예요. 그거를 표시를 하려고 여기다가 쓴 거예요. I17에, I17에 이게, I17에 있는 평균 값보다 이제 알겠죠? 그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물어봤어. 만약, 뭐, 뭐 하냐. 하다면 하고 물어보고 이게 질문이에요 거기에 답이 예스일 때는 이렇게 나와 네가 이렇게 해라 네가 계산해보고 컴퓨터한테 물어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야 네가 계산을 해봐서 이 값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결과값을 평균 이상이라고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평균 미만이라고 표시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숫자가 아니고 글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를 썼어요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제가 초기에 자, 이거를 더 유용하게 하려면 더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바꾸세요 뒷부분만 여기 가로 안에서 이 부분을 딜리트하고 1,0 이렇게 해보세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이게 조건이죠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1 그렇지 않을 땐0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 이상일 때는 1,1로 나오고 아니면 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그 다음에 카피해서 붙이는 거예요 Ctrl-C 위에서 Ctrl-C 해가지고 Ctrl-Shift, Ctrl-Shift 같이 누르고 화살표 아래로 한번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111,000,000 이 전체가 카피가 됐어 이게 눈에 보기가 좋죠? 앞으로이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조건에 해당하면 1, 아니면 0. 해당하면 1이 되고, 자, 맞으면 1, 아니면 0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어서 뭔가 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눈에도 잘 보이죠? 투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를 넣는데, 뭐냐? 조건이 되는 질문. 이러한지 알아봐라, 1번. 이거보다 큰 거랑 같은지,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이 질문에 대한 네가 계산한 결과가 맞으면, 그게 해당하면 이렇게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표시하라. 이세 개를 입력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기다 다른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농심이라고 쓰고 자, 여기다가 농심이라고 쓰세요, 영심. 여기 보면 회사들이 있어요. 농심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판단할 건데 농심에서 만든 라면을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조건이 농심인지 아닌지예요. 자, if 하고 자차 일단 쓰는 걸 보고 가세요. 자. if 가로 열고 함수 제목은 쉽죠 if만 쓰면 돼 가로 열고 나서 여기 있는 놈 여기 b2에 있죠 b2 b2에 있어요 여기 있는 애가 같으냐 등호 요거 하고 농심 여기다가 f4를 넣... f4 f4를 눌러야 돼 f4 그러면 달라 달라 이렇게요 저걸로 고정하려 고 그래 여기 이게 바뀌면 안 되니까 k1로 고정을 하려 그래 그래서 같으면 1 아니면 0 이거 간단한 거예요 자 적어 한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러면 농심이랑 똑같으면 1이 나오고 농심이 아니면 여기까지 해서 엔터를 치면 그래서 쉬프트 하고 한 거예요. 컨트롤 C 하고 쉬프트 누르고 화살표 아래로 막 눌렀어. 그래서 이렇게. 농심인 경우만 1, 1로 나오고 나, 농심 아닌 삼양 뭐, 뭐 이런 건다 0이 됐어요. 그래서 농심인 경우만 진짜 1, 1 되죠? 자 이렇게 나오면 뭐가 좋아 여기 있는 라면 중에 농심계, 농심이라고 여기 써 있는 게몇 개지? 쉽게 계산할 수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눈에 보이죠 1 2 3 4 4개라는 거 보이지만 안 보이게 많을 경우에 여기에 수천 개가 있어 그럴 경우도 1 1 1 1 0 1 0막 이렇게 나와 있을 때한 방에 해당하는 게몇 개인지 알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우리가 어떻게 빨리 할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합산하면 되죠 합산하면 밑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 나와 보여요 여기 나오잖아 합계 4라고 합계 4 저걸 보면서 우리가 5000개 중에 200개 뭐 있는 경우도 이렇게 쉽게 할수 있어요. 전체 4개다 해당하는 게. 이건 어떻게 했어?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화살표 아래로 한번 하면 전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두 개인 걸해 봤어. 두 가지 조건을 해 봤어요. 또 하나. 가격을 여기다 900이라고 쓰어요 900. 여기 판매 가격이 있어요. 1100원, 1000원, 950원, 800원, 700원 이렇게 있는데 이 가격이 900원보다 큰 것만 여기다 표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 if 가격 있는 놈이놈. 판매가 d 2의 가격이 하나 있죠. 여기에 크거나 크거나 같으냐 모아와 위에 있는 DL1의 900이랑 이때도 L1을 고정을 시키려 니까 F4를 눌러서 이렇게 달라딸라 하는 거예요 달라딸라 L1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아니면 0이에요 뒤에는 1,0 이렇게. 해당하면 1 아니면 0 우리는 이것만 찾아요 Ctrl C 카피해서 또 아래로 Shift 눌러서 쭉쭉쭉 가서 치면 900보다 큰 애들은 111이 나오고 아닌 애들은 0이 나와서 그래서 평균값부터 큰 애들, 농심인 것들 이렇게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된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농심 대신에 삼양이라고 써보세요. 위주를, k 를 삼양이라고 쓰면 1,0가 바뀌죠? 삼양인 옆에 왼쪽에 가서 보면 삼양이라고 돼 있는 애들만 1로 바뀌어. 오뚜기도 되겠죠, 당연히. 오뚜기로 바꾸면 오뚜기만 1이 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재밌죠? 이게 프로그램이야. 900이라고 된 거를 1000으로 바꿔보세요. 가격 1000으로 바꾸면 바뀌죠, 당연히. 800으로 하면 800이 돼. 800보다 큰 애들. 500이라고 해보세요. 다 1이 될 거예요. 900 다시 900. 위에 있는 조건들만 바꾸면 밑에 1, 2,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막 된다는 걸 알겠어요? 이게 12개, 13개 갖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 0 0 0 개, 5만 개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데이터 분석한다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있는 애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걔들만 따로 모아서 그게 합계가 얼마고 또 다른 애들도 따로 모아놓고 두 개를 비교를 한다는 거 이런 걸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프라는 함수고 정렬 필터 피벗 테이블이 다이 내부적으로 이프 계산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안에서는 컴퓨터가 뭐 필터를 걸어라 하면 컴퓨터 는 안에서 이 일제로 계산을 일영 계산을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필터를 건다는 게 농심인 것만 보여줘봐. 그러면 여기서 1인 애들만 보여줘봐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이 이프 함수를 쓸수 있다면 뭐가 좋냐면 이게 조건이 세 개예요 지금.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것, 또는 열 개도 만들 수 있어. 이 f 를 이렇게 또 다른 걸 추가, 추가해서 어떤 조건의 일제를, 일제 이거를 계속 할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 번이 f 를다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 전체를 만족하는 걸 찾아. 어떻게 하면 돼요? 모두 만족한다는 뜻은 뭐야? 모든 줄에 일이 써 있어야 되죠? 그 놈만 찾으려고 그래. 한 번이라도 0이 되면 탈락이에요? 그죠? 한 번이라도 0이 된 애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무리 중간에 1이 있더라도 단한 번만 0이 나오면 0이 되게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내가 모두 만족 모두 만족한다는 그거를 그것만 모두 만족한 애만 1이고 하나라도 0이 있는데는 0이 돼버리려면 아주 쉽게 옆에 있는 1, 1, 1 얘들을 곱하게 만들어요 등호를 쓰고 맨 왼쪽부터 곱해 1, 1 이렇게 세개를 J, K, L 세개 칸을 각각 각 곱하게 만들어버리면 모두 1, 1, 1일 때만 1이 되고 하나라도 0이 있으면 그한 개의 0 때문에 다 0이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방법을 써주면 아주 복잡한 함수들 을 방법을 안 쓰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두 만족하는 걸 찾을 수있어 조건 10개든 100개든 다 찾을 수있어 그렇겠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배우를 복잡한 피보 테이블이든 필터든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게돼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으면 1 아니면 0한 다음에 다 곱해갖고 1 되면 그놈이 맞,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포함수예요.